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컨테이너 최적화 OS, 보틀로켓을 프로덕션에 사용해보기를 주제로 발표를 할 하이퍼커넥트의 조성원입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발표자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하이퍼커넥트에서 19년 5월부터 데보스 엔지니어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쿠버네티스랑 AWS 기반 인프라 프로비전이 유지보수,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 등등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하이퍼 커넥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퍼 커넥트는 실시간 비디오 채팅의 바자드와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하쿠나 라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영상 AI 및 AI 기술 기업이고요. 전 세계의 사람들을 기술로 연결한다는 목표를 위해서 모바일 웹알 t c 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계속해서 영상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저들의 매끄러운 소통을 진행을 하고 건강한 유저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AI와 AR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치 그룹에 인수되었는데요. 그래서 더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틀로켓에 대해서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틀로켓이 생소한 사용자를 위해서 보틀로켓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틀로켓 노드를 존재하는 EKS 클러스터에 이제 붙임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보틀로켓의 코드를 수정해서 원하는 기능을 추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틀로켓 코드 수정 외에도 프로덕션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일을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틀로켓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틀로켓은 컨테이너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제작된 Linux 기반 운영 체제로 AWS에서 만들었습니다. VM웨어는 다른 환경에서도 실행을 시킬 수 있지만 AWS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AWS 인프라 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다른 OS와의 다른 기능으로는 도톨로켓은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이나 APT 같은 패키지 매니저는 존재하지 를 않고요. 심지어 기본적으로 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OS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최신 버전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etc 디렉터리 같은 경우는 tmpfs로 마운트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틀로켓의 모든 리눅스 설정은 보틀로켓 내부의 단일 구성 서버로부터 동적으로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설정과 관련된 메인터넌스 오버헤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특징으로 인해서 보틀로켓을 사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충돌 등으로 장애가 발생할 일이 줄어들어서 업타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또한 모든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오늘 발표처럼 커스텀 빌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설정하는 거에 대한 오버헤드가 줄어들고요. 운영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향상되고 시스템이 사용하는 기본 리소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AWS 일라스틱 네트워크 어댑터, ENA라고 하죠.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등 AWS 환경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3년간의 AWS 소프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잠깐 몇초 동안 언급을 했지만요. 보틀로켓은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스가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를 확인하고 수정해서 직접 커스텀 버전의 보틀로켓을 빌드를 하고 AMI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틀로켓OS 외에서도 보틀로켓OS 보틀 그 자체 이외에도 보틀로켓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역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틀로켓 호스트에 쉘 접근을 하고 보틀로켓 내부 구성 서버와 통신을 할수 있게 해주는 어드민 컨테이너라던가 아니면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해서 자동으로 노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보틀로켓업 업데이트 오퍼레이터 같은 것도 전부 다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개의 PR을 캡쳐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PR을 만들어서 업스트림에 머지가 된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코드 단위로 좀 자세하게 발표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직 보틀로켓은 좀더 발전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에 나온 1.2.0 버전과 이제 지금 하는 이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GPU 인스턴스를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요. 새로 나온 m6i 타입의 인스턴스도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I3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가 켜지긴 하는데요, 로컬에 연결된 SSH 드라이브에 접근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EK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 그룹을 직접 생성을 할 수도 있지만, 매니지드 노드 그룹을 사용을 할수 있는데, 이 기능도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커스텀 패치를 좀 많이 한 부분인데요. 컨테이너 D의 설정 파일에서 도커업 같은 이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크레덴셜 입력 같은 거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이 내용은 잠시 뒤에 이제 컨트리뷰션 어더 커스텀 패치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쿠블랙 컴피그레이션을 지원을 몇개안 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일단은 노드를 띄워보겠습니다. 어, 보틀로켓은 AWS가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EKS와의 연결을 폴스트 파티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itHub에 있는 위에 마크다운 문서에서 자세한 설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EKS CTL을 사용을 해가지고 EKS 클러스터와 노드 그룹을 생성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틀로켓 셋업은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저 위에 마크다운 문서에서 제시를 하는 단순한 템플릿, 어, 단순한 노드 그룹 템플릿 파일을 사용을 하면은 토털로켓 노드를 굉장히 쉽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퍼넥트에서는 e k s c t l 을 사용을 하지 않고 수동으로 노드 그룹을 생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동이라고 해서 AWS 콘솔이나 AWS CLI를 사용을 해서 노드를 하나씩 손으로 띄우지는 않지만, 어, 별도의 eksctl 같은 그런 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테라폼으로만 오토 스케일링 그룹과 유저데이터, 키페어 등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부틀로켓을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수동으로 부틀로켓을 EC2로 띄우기 위한 준비물은 화면과 같이 키페어, 서브넷, 시큐리티 그룹, AMI, 유저데이터, 그리고 IAM 인스턴스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 4개는 어떤 EC2를 띄우더라도 사실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IAM 인스턴스 프로필을 사용을 하면은 어, 다들 아시겠지만 AWS IAM 사용자의 액세스 키 ID와 시크릿 액세스 키 역시도 AWS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EKS를 노, EKS 노드를 띄울 때 EKS 워커 노드 플리시라는 EKS 컨트롤 플레인과 뭐 연결이 가능하고 뭐 VPC CNi 같은 거에 대한 어, 권한이 들어가 있는 IAM Role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b o o t l 같은 경우에는 동적으로 설정 을 변경을 할수 있도록 컨트롤 컨테이너라는 걸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 컨테이너에서는 이제 SSM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SSM Managed Instance Core라는 그런 이제 추가 폴리시를 업데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데이터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일단은 보 o o t 의 유저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유저데이터와 아마존 리눅스 기반인 코버네티스 노드에서 실행되는 유저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저데이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EC2 인스턴스가 켜진 직후에 자동화된 설정 작업을 수행을 하거나 기타 설, 작업을 실행시키도록 유저데이터에 이 스크립트를 보통 넣어서 EC2를 생성을 합니다. EC2에서 제공하는 기본 AMI에는 클라우드 이니시라는 컴포넌트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IMDS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169.254.169.254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유저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더 아래 캡처는 클라우드 이닛의 니 코드를 이제 붙여넣기 한 건데요. 어, AWS IMDS 주소랑 유저데이터 다운로드 그리고 실행이 구현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Kubernetes 노드의 유저 데이터는 어떤 일을 하느냐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Kubernetes 노드는 이제 부팅 직후에 컨테이너이나 도커 등 컨테이너 런타임과 쿠블렉스를 적절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실행시켜서 컨트롤 플레인에 정상적으로 자신을 이제 노드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 당연히 한 개의 AMI를 여러 클러스터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나 클러스터 인증서 등등은 AMI에 이제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저 데이터를 통해서 동적으로 주입이 되도록 합니다그이 화면 캡처는 오픈소스 테라폼 모듈 중의 하나인 AWS EKS 노드 그룹이라는 모듈에 포함된 유저 데이터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보면 앞에서 이제 언급한 데이터를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나 서티피케이스 어, CRT 등이 이제 변수로 받아가지고 쉘, 스크립트, 쉘 스크립트를 렌더링하는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저데이터에서 실행하는 어, etc.eks.bootstep.sh 이 파일은 AWS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Kubernetes AMI에 포함되어 있는 초기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각종 설정을 동적으로 생성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컨테이너디나 도커 같은 걸 재시작시킨 다음에 쿠블렛을 실행하게 을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의 실행이 끝나고 쿠블렛이 정상적으로 컨트롤 플레인에 접근을 할수 있게 되면 이로써 Ctrl o 노드스 명령을 입력을 했을 때 이제 not ready 상태로 노드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틀로켓에서 이 유저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될까요? 어, 당연히 안 됩니다. 보틀로켓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쉘도 없고 클라우드 인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클라우드 니트처럼 IMDS의 유저 데이터를 읽어서 보틀로켓 내부의 설정을 생성을 하는 컴포넌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쉘도 없 쓸 뿐더러, 이제 이메일 쉘 스크립트를 받으면, 좀 보안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잘못 스크립트를 만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틀로켓에서는 쉘 스크립트를 유저데이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t m l 형식의 유저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 k u b e r n 에 정의된 t m l Configuration은, 아래 이제 보틀로켓 리드, 레포지토 리드미에서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보고, 네, 이 화면과 같이 유효한 유저 데이터를 만들어서 EC2 인스턴스를 띄우면 성공적으로 컨트롤 플레인에 등록이 돼서 다른, 다, 네, 다른, 어, 노드와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AWS나, AWS CLI나 콘솔로 띄울 때는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데 테라폼으로 띄울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입니다. 보틀로켓은 두 개의 볼륨, 즉 EBS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루트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dev/xvda가 슬래시 슬래시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액티브와 패시브 파티션셋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보틀로켓이 업그레이드가 될때이 파티션셋을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 이제 이 루트 디바이스는 부트로더라는 걸 포함을 하고 있어서 부팅의 진입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의 파일은 업그레이드를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틀로켓의 루트 FS는 immutable 하고 r e a d o n 입니다 오, 이제 반면에, 당연히 immutable 한 자료를 저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데이터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두 번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디바이스에는 로그나 컨테이너 이미지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파일 등등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이 내용을 바탕으로 테라폼 모듈을 기존에 이제 하이퍼 커넥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던 오픈소스 기반의 KS 테라폼 모듈을 조금 고치면 기존에 운영했던 것처럼 테라폼으로 ASG를 생성을 해가지고 어, 보틀로켓 노드 그룹을 운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보틀로켓 EC2 인스턴스를 띄워서 EKS의 노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보틀로켓에 구현이 되지 않은 기능을 추가를 한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퍼 커넥트에서 보틀로켓을 도입한, 처음 도입한 것은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작년 12월쯤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버전 1.0.4가 가장 최신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표에 보이는 기능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근데이 기능 전부를 아마존 리눅스 기반의 코버네티스 노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기, 아니,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틀로켓에 구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대충 이제 코드를 좀 뜯어보다가 직접 구현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 보틀로켓 AMI를 빌드하는 그 빌드 가이드라인이 리눅스 환경에서 뭔가 C나 뭐 C++ 같은 그런 소스코드에서 직접 빌드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쉽게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되게 친절하게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를 하나 띄워가지고 빌드 과정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어, 빌드를 할 때는 커널이나 어, 리눅스 커널이나 아니면 컨테이너디 같은 굉장히 무거운 패키지들의 코드를 다운받아서 도코 컨테이너를 띄워서 이제 빌드를 하도록 어, 빌드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CPU 타입의 2 x 라지나4 x 라지 이상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을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어, 뭐 x 라지나 아니면 그냥 라지 사이즈 인스턴스를 사용할 을 경우에는 빌드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 빌드 전에는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야, 해야 되는데요. 어, 필요한 패키지의 목록은 이제 저 빌드 가이드라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말 당연히 설치할 법 이제 빌드 에센셜 같은 패키지를 포함을 해서 보틀로켓 빌드 시스템이랑 핵심 컴포넌트는 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스트도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틀로켓은 이제 러스트 빌드 시스템인 카고를 사용을 해서 빌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스크립트 카고로 시작하는 그세 줄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코네티스 1.19용 보틀로켓 시스템을 빌드를 하고 AMI로 버블리시를 하고 다른 리전에 카피를 하고 다른 어카운트한테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직접 빌드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공식 가이드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빌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능을 추가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추가를 한것 중에 크게 세가지이 어, 화면에 보이는 세가지 기능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컨테이너 뒤에 CRI 레지스트리 크레덴셜인데요. 어, 아시다시피, 프라이빗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당연히 크레덴셜을 어디선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글링을 하거나, 뭐, 쿠버네티스 문서를 찾아봤을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방법이, 이제, 팟의 스펙에 이미지 풀 시크릿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노드에 어떤 작업 없이도 쿠버네티스 사용자가 바로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임스페이스별로 크레딘셜을 복사를 해서 시크릿을 생성을 해줘야 하고 이 크레딘셜이 존재하는 네임스페이스에 시크릿 리드 권한이 있다면 평문으로 바로 이제 크레딘셜을 볼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노드의 도커 컴피그 파일에 어, 크레딘셜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위치에서는 h a r b o u r h y p e c o n n e c t c o m 레지스트리에 크레딘셜을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은 네임스페이스랑 상관없이 해당 노드에서 h a r 타 e r h y p e r c o n n e c t c o m 으로 시작하는 모든 이미지는 자동으로 여기에 설정된 크레덴셜을 사용해서 을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똑같이 보틀로켓에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구현을 할 어, 파일을 바꿔야 하는 것은 readme.md 같은 그런 파일을 제외를 하고 어, 화면에 보이시는 핵심적인 파일 4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모틀록켓은 뭐, 모든 설정을 유저데이터를 통해서 갖고, 유저데이터는 사전에 정의된 형식의 t m l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레지스트리 t r 라는 구조를, 어, srclib.rs에 정의를 해서, 이제 앞에 Docker, 네, 앞에 Docker n f i g 에 봤던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us, 이 정보를 똑같이 구조체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 AWS K8s 1.19 m r d r s 라는 이제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서 이제 캡처된 세팅즈라는 이제 구조체는 유저 어, 데이터 TOML의 최상위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뭔가 어,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은 어, TOML 파일에서 정상적으로 인식을 할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그런 구조가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 만들었던 레지스트리어스라는 구조체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레지스트리어스가 이제 어, 다 여러 개의 스트리에 대해서 사용을 할수 사용할 수 있도록 벡터 r 레이 형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의된 설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ontainerd-config-toml-k8s라는 파일이 보틀로켓 내부 컴포넌트에서 렌더링돼서 어, 최종적으로 보틀로켓이 이제 시작을 할 때는 containerd의 설정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틀로켓에서는 Handlebars라는 그런 템플릿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템플릿 엔진의 문법에 맞춰서 어뭐 중괄호 두개뭐샵 뭐 이런 식으로 제 사용을 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어, 서비스 e TOML을 수정을 해서 이 r e g 레지스트리 u s 라는 정보가 수정이 되었을 때제재시작할 서비스를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되면 네 화면 같이 키오메 형식의 그런 유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CRI r e g 레지스트리어스를 어, 도커, 도커 기반의 아마존 리눅스 노드에서 사용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얘는 크레덴셜이 유저 데이터의 평문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EC2 Describe Instance Attribute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이 크레덴셜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 a 림 역시 이런 이와 같은 이제 보안 문제로 이 기능에 대한 추가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Kubernetes 1.20부터 알파 스테이지로 이제 추가된 Kubernetes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면 동적으로 어 k u b e r 아니 동적으로 어을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더욱더 안전하게 구현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쿠블렛의 설정을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 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1.0.4 기준으로는 아래에 있는 설정이 전부 다 없었는데, 최신 버전의 1.2.0은 제일 위에 있는 피처게이트 설정을 제외한 나머지 설정을 전부 다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흔히 사용하는 설정들이라서, 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많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쿠블렛 설정 추가는 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볼스터리 되어 있는 부분, 컨테이너 로그 맥스 사이즈와 맥스 파일, 그리고 쿠베 리저브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컨테이너 로그 맥스 사이즈와 파일입니다.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알수 있듯이 한 개의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저장할 최대 파일 사이즈와 최대 파일 개수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로그가 로테이트가 되겠죠. 이 설정 추가는 제가 업스트림에 직접 반영을 했는데요. 어, 뭘 고쳤는지 어,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컨테이너 뒤에서 CRI registries를 추가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SRC l i b r s 에 이제 Kubernetes settings라는 구조체가 또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나 뭐 kube API q p s 뭐 label, 테인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컨테이너 로그 맥스 사이즈와 맥스 파일즈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디컴피그 파일을 수정을 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쿠블랙 컴피그 파일을 수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이제, 핸들바스라는 그런 템플릿 엔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템플릿 엔진에 맞춰가지고, 컨테이너, 고급 그 맥스 사이즈, 스 사이즈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뭐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 네, 화면과 같이, 어, 파일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리드미.md나 마이그레이션 파일 같은 걸 수정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제 핵심적인 변경은, 어, 지금 보여드리는 두 파일에 여8줄이 끝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OS 컨트리뷰터를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쿠베리 절부드인데요. 이 설정은 동적으로 값을 계산을 해야 돼 가지고 다른 설정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또 일단 먼저 쿠베리 절부드가 무슨 설정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쿠버렛이나 컨테이너 런타임 등등, 쿠버네티스와 연계된 시스템 재봉을 위해서 미리 시스템에서 확보를 해놓는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커 e 티스 파스로 뜨는 데몬셋이나 아니면 n e 네티스랑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뭐 SSH 서버 이런 시스템 데몬과는 이제 무관하고요. So, 이 값은 아까 설명했던 유저 데이터에 의해서 실행되는 부트스트랩 다 SSH라는 스크립트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쿠베레졸 e 드의 CPU와 메모리를 이제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아마존 리눅스 기반의 그 EKS 노드에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CPU는 뭔가 이제 계산식이 복잡한데요. 뭐 구글 GK 쪽에서 이제 설정해놓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고, 어 10, 뭐첫 번째 코어에 6%, 다음 코어에 뭐 1% 등등,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데요. 맥스 넘팟, 최대한 노드에 할당할 수 있는 그팟 개수 곱하기 11 플러스 2 5 5메 b 바이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의 보틀로켓에서는 이 쿠베 리절브드 설정과 계산 방법이 다 들어가 있지만 과거 버전의 보틀로켓에서는 이 설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어디에 구현을 해야 할지 보틀로켓의 내부 구조를 좀 살펴봤습니다. 보틀로켓 공식 문서에서 가져온 보틀로켓 아키텍처인데요 보틀로켓은 이 중앙에 API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 서버를 통해서 설정을 저장을 하고 어, 저장된 설정을 불러와서 쿠블 렛등 어, 이제 설정 파일을 어, 변, 생성을 하고 변경을 합니다. 그래이 API 서버는 데이터를 데이터 스토어라는 이제 컴포넌트에 저장을 하고요. 버전 업그레이드 시 이제 마이그레이터가 읽어서 이제 설정을 적절히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부팅일 경우에는 얼리 부트 컴피그라는 얘가 이제 클라우드 이트과 유사한 그런 컴포넌트인데요. 이게 이제 IMDS로부터 유저 데이터를 읽어와서 설정을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썬노그라는 컴포넌트가 작동을 하는데요. 이 컴포넌트는 이제 동적으로 필요한 설정을 계산을 합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정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동적으로 필요한 설정을 계산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머리 IP 같은 경우를 아 프라이머리 IP 같은 것을 이제 설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팅 전까지 이제 뭐 유저 데이터 같은 걸로 알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팅 후에 이 컴포넌트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썬독그라는 컴포넌트는 플루토라는 컴포넌트를 또 호출을 하는데요. 이 플루토는 서비스 사이드나 AWS 리전, EKS 클러스터 이름과 같이 코버네티스와 관련된 동적으로 필요한 설정을 계산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쿡의 리졸브들을 구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방법은 제가 구현한 방법으로 후베리 졸브드가업스트리에 추가되기 전까지 하이퍼커넥트 내부에서 실제로 사용을 했던 소스 코드와 방법인데요.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아키텍처에서 플루토가 코먼티스를 위한 설정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플루토를 코드, 플루토 코드를 화면과 같이 조금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에 대해서는 이제 코드가 길어서 좀 중간에 잘랐는데 뭐 앞에 봤던 데쉘 그 스크립트 로직을 그대로 구현을 했고요. 뭐 메모리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로 구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동작을 했고요. 코베리저브드가 업스트림에 머지되기 전까지 이 코드를 사용을 하다가 업스트림에 머지된 다음에는 이제 업스트림 코드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보틀로켓 메인터, 메인테이너들은 플루토어를 건드리지 않고 이제 템플릿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커스텀 펑원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커스텀 펑션을 구현하는 컴포넌트가 이제 보틀로켓에 또 따로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일단 로직 자체는 어, 제, 제가 구현했던 그리고 원래 이제 아마존 리눅스 기반의 EKS에 있었던 쿼셀 그 스크립트랑 동일하고요. 대신에 이제 어, 단순히 뭐 settings.kubernetes.kube reserve보다 메모리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대신에 이제 앞에 커스텀 펑션 쿠베 리 v 브 CPU 뭐 쿠베 리 e 브 메모리 이런 거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아도 동적으로, 한, 어, 어,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서 쿠베 리저브드 설정, 쿠베 리졸브드가 계산되는 그런 설정을 버틀로켓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척 추가로 EC2 인스턴스 커넥트 기능을 추가한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EC2 인스턴스 커넥트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SSH로 EC2 인스턴스에 접근을 할수 있게 해주는 AWS 의 서비스입니다. So AWS EC2 인스턴스 커넥트 Send SSH 퍼블릭 키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SSH 키를 원하는 인스턴스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so SSH 키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절한 IAM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전송된 SSH 키는 60초 뒤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굉장히 접속 같은 거를 통제를 하기가 쉬운 그런 좋은 서비스입니다. EC2 인스턴스 커넥트를 사용하기 을 위해서는 이제 대상이 되는 그런 인스턴스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리눅스나, 아니, 뭐, d e b 이나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가 이미 포블리시가 되어 있어서 그냥 EC2 인스턴스 커넥트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알아서 잘 됩니다. 그리고 AWS에서 EC2 인스턴스를 런칭을 할때 아마존 리눅스 2나 우분투 최신 버전을 선택을 하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작업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은 중앙에서 인증 정보를 관리를 하기가 쉽고 사용하기 위해서 뭐 EC2 인스턴스에 어떤 뭐 실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그런 특별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 때문에 하이퍼커넥트에서 거의 대부분의 EC2, 인스턴스를 접수, EC2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는데 이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 틀 o t 어드민 컨테이너에서는 EC2 인스턴스 커넥트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코드를 만들고 PR을 날려서 업이트림에 머지가 돼서 이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몇 슬라이드에 거쳐서 이 PR을 어떻게 생성을 했는지 어,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PR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EC2 인스턴스 커넥트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SSH 서버에는 authorized key command 설정과 authorized key command user라는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SSH 서버는 설정한 커멘트를 실행 시켜서 X 코드가 0이면 접근이 허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접근이 거절되도록, 아, 거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이 c 2 Instance 는이 설정을 사용을 해서 EIC Run a u t h o r i z e Key라는 스크립트를 개발해, 개발해 놨는데,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사용자 이름과 이제 키의 해시 값을 알규먼트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코드는 보틀로켓 오누밍 컨테이너의 데이터로부터 이제 어스트라이즈키 커맨드 설정을 읽어서 SSH 서버 콤피그파일에 쓰는 어,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가 부팅이 될때 ETC SSH 디렉터리에 있는 인스턴스의 SSH 호스트 키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EC2 인스턴스 커넥트 서비스라는 곳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EC2 콘솔과 해당 EC2 인스턴스의 신뢰관계를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일반적인 리눅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EC2 인스턴스 커넥트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게 를 되면 은 시스템 뒤에 의해서 어떤 서비스가 생기고요. 그 서비스는 단한번 실행되는 서비스인데 서비스가 실행되게 되면 EIC Harvest Host Key라는 스크립트가 네, 실행됩니다. 이 저 만약에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지 않으면 SSH 서버에 이제 k e 라이즈드키 커맨드 같은 그런 앞에서 봤던 설정들을 넣어도 EC2 인스턴스 커넥트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틀록 애노미인 컨테이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엔트리 포인트에서 SSH 서버를 띄우기 직전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코드 그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넣어가지고 어, 코스트 키를 이제 어, EHC 서버로 보내는 그런 명령, 그런 동작을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b 틀 o t l o c 컨테이너 n w i 는 컨테이너인데요, 이름에서 알수 알 있듯이. 그래서 컨테이너 제시작시에 모든 내용이 다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IP가 변경되지 않았는데 SSH 호스트키가 변경이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할때 이제 보안 경고가 뜨기 때문에 b 틀 o t l 개발자들은 SSH 서버의 호스트키를 처음으로 한번 생성을 한 다음에 보틀록에서 영구적인 어, 저장소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스크립트는 SSH 서버를 끼우는 스크립트 바로 직전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호스트키 관련된 거는 영구적인 데이터 저장 경로인 이 SSH 호스트키 디렉터리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반드시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호스트키를 헐베스트 하는 그 스크립트는 부, 어, 당연히 일반적인 리눅스 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틀록에의 이런 특성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etcssh에서 호스트키를 수집을 하도록 하드코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로에서 수집 하도록 하드코딩이 되어 있었는데, 또, 어 녹색 부분처럼 호스트키의 심링크를 간단하게 걸어서, 어 호스트키 하베스팅이 잘 작동을 할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다 하니까 EC2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보틀록켓 노드에 잘 접근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이 HPSSH라는 도구는 HyperConnect 내부에서 사용하는 CLI 도구로 사용자의 정보를 저희 d e v o 가 개발한 서버로 전송을 한 다음에 서버는 사용자가 요청한 인스턴스에 대해서 연결을 할수 있는지 권한을 확인을 하고 서버 쪽에서 EC2 Instance Connect를 실행시켜서 을 사용자가 보낸 키를 EC2 Instance에 인젝트를 하게 됩니다. 권한이 있으면 화면과 같이 성공적으로 보틀로켓 어드민 컨테이너에 접속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네, 수도 권한도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으로 보틀로켓에 없는 기능을 추가를 하기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는 보틀로켓을 프로덕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워크로드 설정을 바꿨던 얘기를 이거는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빅스 데모셋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자빅스라는 건 이제 서버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정말 다양한 장비와 이제 OS, 온갖 OS를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커넥트에서도 이 자빅스를 사용을 해서 대부분의 리눅스 모니터링을 수행을 합니다. 자빅스는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서 미리 컴파일된 에이전트가 있고요. 일반적인 OS에서는 사실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자빅스 서버의 IP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서버, 어, 리눅스 기반의 서버를 쉽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이퍼 커넥트에서 운영하는 쿠버네티스를 포함한 모든 EC2 인스턴스에는 이자빅스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틀 로켓에서는 OS에 직접 자빅스 에이전트를 설치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빅스용 데몬셋을 오른쪽과 같이 별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정보를 읽기 위해서 좀 민감한 권한 같은 걸 많이 넣었고요. 다음에 이제 호스트 노드의 정보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뭐 호스트 IPC, 호스트 네트워크, 호스트 PID 같은 이제 호스트 환경과 공유를 하는 그런 어, 플래그 같은 것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보틀로켓은 SE 리눅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SE 리눅스 관련된 설정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이 약간 좀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어, 전월 CTL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어, 바 로그 메시지스에 보틀로켓 호스트의 전월 내용을 읽어서 파일로 작성하는 사이드카를 붙였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보틀로켓은 기본적으로 로그를, 어, 저널CTL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파 슬래시로그, 슬래시 메시지스라는 이제 파일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로그들이 남지만, 보틀로켓은 그게 남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자빅스에서, 어, 메시지를 읽도록 하려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플런트 비트 설정을 좀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더 위에 있는 화면처럼 컨테이너 D의 로그는 뭐 제이선으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 이제 어, 타임스탬프나 뭐 s d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도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 파일과 같이 어, 도커 데몬 설정을 하면은 제이선으로 출력이 되도록 바꿀 수 있지만 컨테이너 D는 이러, 이런 설정이 없어서 이제 파서다 컴프의 어, CRI용 어, 레직스 파서를 이제 만들어서 추가를 하고 보틀로켓에서 읽을 때는 이 파서를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보틀로켓 노드를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보틀로켓을 실제 프로덕션에 배포를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보트, 모든 보틀로켓 노드에는 OS 보틀로켓이라는 레이블을 그리고 신규 생성되는 모든 아마존 노드에는 OS는 아마존이라는 레이블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OS는 보틀 로켓 노 서비스 테이트를 가진 노드를 한두 개 정도 생성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성 아, 문제가 이제 발생하더라도 서비스에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워크로드부터 어, OS는 보틀 로켓 노드 셀렉터와 톨러레이션을 붙여가지고 보틀 로켓 노드에서 조금씩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하면 큰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ECTO 카나리 기능을 사용을 해서 카나리 디플로이먼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안전하게 테스트를 했고요. 어느 정도 정상 작동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테인트 없이 그냥 붙틀록게 노드 그룹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노드 그룹, 아마존 리눅스 기반의 노드 그룹이랑 거의 숫자가 비슷하도록 이제 맞춰봤고요. 그럼 워크로드가 배포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노드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지표를 보고 이제 서비스에 영향이 없게 되면 없게 된걸 이제 알았던 시점부터 이제 아마존 리눅스 노드 그룹을 그 삭제를 하고. 보틀로케 어, 노드 그룹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하이퍼커넥트에서는 보틀로케을 이제 쿠버네티스 아 쿠버네티스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100% 모든 노드를 보틀로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듯이 쿠버레 e 이미지 크레덴셜 프로바이더라는 걸좀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면은 설정한 시간마다 서버에서 동적으로 크레덴셜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크라비 레지스트리 크레덴셜 업데이트가 쉽고요. 유저 데이터에 크레덴셜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포틀록 t 기능 중에 하나가 t u f 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표준화 도구를 지원을 하는데 이를 구축을 해서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틀록 t r 스트림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 별도로 이제 이런 레포지토리를 구축을 할 필요가 없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쉽지만 하이퍼커넥트에서는 커스텀한 버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레포지토리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 어, 아직 하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토프가 구축이 돼서 어, 업데이트가 가능해졌으면 보틀로켓 업데이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을 어, 노드를 롤링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틀로켓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인스턴스 재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오퍼레이터와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잘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PDB를 준수를 해서 잘 노드가 롤링이 되는지 추가 확인 및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틀로켓의 제한 때문에 GPU나 로컬리스가 존재하는 인스턴스 타입의 경우에는 아마존 리눅스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된다면 보틀로켓으로 옮겨서 보틀로켓 커버리지 100%를 달성하는 그런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발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틀로켓은 컨테이너 실행을 위해서 AWS에서 만든 리눅스 기반 o s 고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정을 하고 플리캐스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더 하이퍼커넥트에서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크레덴셜 등 기능을 추가를 한 커스텀 AI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쿠블렛 설정이나 EIC 관련된 기능은 옵스트림에 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커넥트에서는 단순 노드 수 기준으로 75% 이상의 프로덕션 코넥티드 어, 노드를 보틀로케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틀로케이랑 아마존 리눅스 2에서 이제 동작이 다른 부분은 별도의 데모셋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대표적으로 로그 포맷이나 S22 노스 때문에 로그 수집기인 플루언트 b 이나 모니터링 에이전트 인 자빅스 등등을 서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노드 셀렉터라던가 아니면 어피니티 페인트나 폴레이션 같은 것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전부 다 마쳤고요. 하이퍼 어, 커넥트에서는 어, 이런 일을 같이 할대국스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는 제가 작성한 회사 기술 블로그 글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기술 블로그에는 이글 외에도 다른 재미있는 글이 많으니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님 좋은 세션 감사합니다. 어,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어, 성우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틀로켓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음, 일단 사실 호기심도 좀 있었고요 어, 지금 이제 저희가 버틀로켓을 너무 빨리 사용을 시작해버린 나머지 유지 보수 비용이 어, 지금 이제 PR을 막 날리고 버틀로켓을 뜯어, 뜯어, 뜯어서 고치고 약간 그런 작업들을 해서 좀 유지보수 비용이 많게 보였을 수 있는데, 어좀 안정화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이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다음 세션이 준비된 관계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다음 분을 모시도록 할게요. 예, 초대해 주셔서 한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어, 제가 오늘 드릴 어, 말씀은요, 그 DevOps에 대한 부분인데, 어이 이 부분이 이제 사실 그 동안에 이제 되게 키워드가 난무하는 뭔가 이게 뜬구름의 느낌도 있고 막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포커스가 좀어 되게 다양하게 접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이제 DevOps 환경으로 많이들 이제 일을 어, 그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시작하고 계신데. 그럼 이제 거기에 시큐리티의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에 고민들이 어 많이 있으시다는 어 그런 이제 고객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팀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고민을 이제 고객분들하고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TDS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어, 접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좀 쉽게 그 DevSecOps의 첫 발을 뗄수 뗄 있을지 네,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볼 거고요. 또 이제 이 DevSecOps 그, 이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또 저희 오늘 컨테이너 소모임이기 때문에 어, 뒤에서 이제 저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에서는 빌드 단계에서 는 어떤 식으로 시큐리티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준비한 아젠다는요, 이제 DevSecOps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테스트 드리븐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란스 앤즈 코드에 대한 부분들, 아, 어, 그 다음에, CRCD 파트라인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이미지 빌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간단한 데모를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아, 일단, 이제, 저희, 오늘 이제, 이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DevOps 엔지니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DevOps 엔지니어 분들이, 어, 이제, 어, 약간, 저 이제, 퀘스을 좀, 있는, 퀘스천이 있는데, 아, 혹시 이제, 우리는 그,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데브세 p 스 파이프라인 어떤 식으로 인테그레이션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실까요? 네. 아, 네. 지금, 이런 그, 정적이 흐를 것을 예상을 하긴 했는데요. <웃음> 네. 일단, 이제,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이,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게, 데브옵스 부분은 이제 개발자하고 이제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그동안에 어떤 쌓아온 관계들이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이런 이제 변화를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완화가 됐는데 이제 시큐리티 부분들은 아직도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접근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 좀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씩 저희가 좀이 시간을 통해 서 정리해보면서 를 이제 가려고 하, 합니다. 네. 일단 이제 뭐 데브세옵스 자체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대개 데브옵스 얘기가 처음 나온 게 2009년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브세곱스 얘기가 나온 2013년 정도, 2012년, 네, 그때 그 정도가 되고, 비슷하게는 도커가 2013년, 뭐, 클라우드인데 더 이전에도 2006년 이제 애터부 처음 시작했고, 데브옵스 2009년, 약간 1년의 흐름 속에서 뭔가 이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 같이 엮이면서 이제 또 이제 이애자일에 대한 부분들 같이 엮이면서 이것까지 지금 흘러왔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이 데브옵스 환경이 이제 성숙한 데브옵스 환경에서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이제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데브옵스는 어떤 이그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덕션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 릴리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장벽들, 그니까 시간을 타임 컨슈밍 하는 어떤 작업들을, 어, 뛰어 넘어서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뭐유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간단히 좀잘 집어보면, 그럼 이제 저희가, 데브세 굽스는 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데브 옵스에서 아, 이,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시큐리티라고 하는 걸 봤을 때이 시큐리티라고 하는 걸 적용하다 보면은 이 d e v o 의 릴리즈 파이프라인 속도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 e v o p 의 어떤 목적은 d e v o 의 수명 주기 속도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시큐리티 레이어의 어떤 이제 이 시큐리티 컨트롤이라고 할수 있는 이 컨트롤 부분들이 작동하는 걸 이제 어... 통합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질문을 잠깐 드려보면 이제 아마 대, 대부분 이제 오늘 참석해 주셨던 분들 해주신 분들이 대부분 대 p 스 엔지니어이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대 p 스 엔지니어 사실 대부분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관리를 직접 어, 전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지금 어느 정도로 보호되고 있느냐라고 제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우리 시스템은 이 정도로 보호되고 있다라고 뭔가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아, 이게 또 이것도 이제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게, 저희 시스템들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계속 분화되고 있고, 점, 어떤 시스템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시 소프트웨어 구성이라든가 또 이제 이 서버리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과 도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점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좀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DevOps 환경에서의 시큐리티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을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이 이, 그동안에 우리가 d e v 스 환경으로 좀 살펴봤을 때, 어 d e v o 에서 s e c u r i t 가 들어왔을 때, 이 s e c u t 의 어떤 역할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d e v o 파이프라인의 어떤 이제 블락커를는 속도에 대한 어떤 블라커들, 그다음에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의 변화에 대한 어떤 제재들 이런 걸 이제 가질 수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제뭐 이런 이제, 이, 좀, 커트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DevOps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어떤 고객, 그 비즈니스 환경 에 빠르게 대응하고, 우리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이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우리가 DevOps 파이프라는 속도를 계속 유지시켜서 빠르게 나가려고 할 때, 그, 이 시큐리티 자체가 어떤 블락커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드는 거는 빠르게 이제 더 넓은 어, 세상으로 고객들 많이 만나고 거기에 대한 좀 어, 어떤 이제 피드백과 어떤 이제 우리의 혁신 속도 가속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안전을 고집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늦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대항해 시대의 2 화면을 좀 캡처를 해봤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브세 데브세 스의 어떤 포커스는 이제 데브스 파이프라인 속도를 저해시키지 않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프트 레프트의 부분들 우리가 프로덕션에서 어떤 시큐리티 문제를 어 이제 알아차리고 노티 그걸 이제 어 인지하고 그부분을 이제 어 그부분을 이제 개선하는데 어떤 노력 부분을 이제 이거 거꾸로 보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시큐리티 부분에서, 아, 이게, 나이는 제가 반사못 그리는데, 예, 여기서 이제 개발 단계부터, 이제 소스 코드가 인입되는 단계부터 우리가 이 보안에 대한 영역을 이제 확대시켜서 나가자.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아, 어, 부분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제 데브옵스 환경에서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근데 그 변화를 뭔가 어떤 보안 사고를 당한 다음에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플래닝 그건 이제 기존의 어떤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 시큐리티 레이어를 어떻게 통합시켜서 그 인테그레이션 된 상태에서 가져갈 것이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내용은 이제 뭐타이스이한 얘기죠. 누구나 이제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내 펀치를 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이제 DevOps 파이프라인에 시큐 t 티 레이어에 대한 통합을 가져가는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DevOps에서 시큐 t 티 레이어를 어떻게 추가 그 통합시키는 것이 어 좋은 접근이냐.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그 동안에 보면 이제 시큐리티 엔지니어를 전담하시던 분들 쪽에서는 이 클라우드나 이제 데브옵스 환경에 대한 어떤 보안 부분에서 이제 여전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어떤 이제 인프라 위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사실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스탠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개설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렇게 내용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 네, 지금 화면이 안 넘어지. 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뷔세곱스 관점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풀어 나갈 때 이제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AWS는 클라우드기 때문에 이제 IM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소스 코드 레벨부터 이제 시큐리티 인프라스먼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가 결과적으로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타고 프로덕션에 나가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보안 스캐닝이라든가 어떤 이제 시큐어 코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좀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CI/CD 파이프라인에서는 어,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제 CI/CD 파이프라인 자체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자체에 대한 어떤 CI/CD 파이프라인 자체에 대한 어떤 접근 제어라든가 CI/CD 파이프라인을 타고 흘러가는 이제 아티팩트들에 대한 어떤 무결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어, 오늘 좀 포커스로 말씀드린 부분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컨티뉴어스 시큐리티 오토메이션의 한 영역인데 이 중에서 이제 TDS라는 걸좀 말씀을 좀 포커스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뒤로는 이제 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 뭐 디텍티브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넓게 볼 수가 있는데, 아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에서는 이제 TDS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TDS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스트 드리브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요. 아 혹시 이제 테스트 드리브 시큐리티라는 용어가 좀 익숙하실까요? 이게 어 약간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별, <웃음> 말씀드좀 아직 없으신데, 네. 아 어, 이게 혹시 이제 TDD는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예, 테스트 드리븐, 어, 이제 디벨로먼트 많이 익숙하신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비슷한 관점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DS라고 하는 거는, 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TDS라고 하는 거는, 제 테스트 드리븐 시큐리티, 이제 뭐, 우리가 TDD를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TDS는 이제, 이 테스트 주도 보안이라고 이제 뭐 번역하자면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컨티뉴스 시큐리티를 위한 어떤 첫 번째 단계다. 저희가 이제 뭐 C.I.C.D. 얘기할 때컨티뉴스 인테그레이션, 컨티뉴스디플로먼트 얘기하는데 이제 컨티뉴스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이제 보안 컨트롤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테스트되고 검증되고 있다는 라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 도구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컨티너 시큐리티의 첫 번째 단계로, 어, 테스트 드리블 시큐리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우리가 이제 어떤 보안 컨트롤, 그러니까 보안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어, 인프, 어, 베스천 호스트에는 뭐 22번 포트가 회사에, 회사 네트워크에, 이제, 그, CIDR 범위 안에서만 열려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보안 컨트롤이 될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컨트롤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근데 기존의 어떤 보안에서는 어떤 이제 이 특정 솔루션 기반으로 혹은 어떤 이제 도구들인데, 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데보스 어떤 파이프라인들과는 별개로 구축된 인프라에서 작동하는 어떤 도구들이 이거는 이제 뭐 스캐닝해서 검사한다거나 이런 상태였다면 이제 TDS에서는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을 c i c d 파이프라인을 타고 지나가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마치 이쪽에 이제 프라덕트의 일부인 것처럼 이제 보안에 대한 구성 요소를 제품의 기능, 이게 프라덕트의 어떤 피처인 것처럼 이제 바라보고서 그걸 이제 구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보안 테스트를 자동화할 때이 TDS라는 방식으로 TDS는 사실 되게 광범위한 개념이고 이런 이제 이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프로덕트의 어떤 피처, 그러니까 TDD로 테스트한 어떤 피처로 바라보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그 TDS의 어떤 컨셉이라 고볼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별도로 이제 DevOps 파이프라인과 별도로 그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어, 이걸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견제하는 느낌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DevOps 파이프라인과 아예 통합돼서 이제 항상 컨트롤이 정확한 동작으로 어, 이 테스트가 되고 그 테스트가 돼야만 파이프라인의 다음 단계를 갈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구조로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 기본적으로 이제 TDS의 중요한 어떤 부분은 이제 보안을 제품의 그 어떤 피처로 다루고 어, 이 코드나 제품의 시스템에 같이 이 보안 컨트롤이 인테그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외부에서 보안을 구축하는 그런 제 보안팀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데브옵스팀과 함께 일하는 보안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구현할 때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전제 조건은 데브옵스의 전제 조건은 이미 조직 자체가 데브옵스 조직이어야 된다는 게 이제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되,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TDS는 아어 이 이제 테스트 대상은 시큐리티 컨트롤로 이제 구역을 나누고 그 시큐, 시큐리티 컨트롤에 대해서 구현을 하는 것이다. 구현된 시큐리티 컨트롤은 우리가 이제 이 어, CI 서버 같은 데서 이제 테스트 그, 그 CI 서버가 이제 테스트 러너처럼 작동하고 그 테스트 러너가 어, 이 시큐리티 컨트롤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 패스냐, 페일이냐 이걸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 어떤 구현 필, 꼭그 필수적인 요꼭필 TDS 컨트롤 TDS 그런데 시큐리티 컨트롤다 패스가 되면 이제 넥스트 단계로갈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구조가 될수 있고요. 이제 TDS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많이 언급된그 자료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TDS 자체가 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컨티뉴스 시큐리티 한 축이기 때문에, 이 TDS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그 조직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어떤 이제 큰 그림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c 아 c 드 파이프라인에 통합되는 것이, 이제, 가장 적절한 그런 그림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DS 자체는 지금 이제 되게 심플리파이된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제 코드 리파지토리가 있고, 이제 자동화된 배포가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코드 아, 아, 아 IS IS 그러니까 어, IS 레벨의 어떤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각 단계마다 이 시큐리티 테스트를 이제 구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별도의 어떤 이제 DevOps 팀과 뭐시큐티 팀이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인프라로 작동는게 아니라 동일한 인프라에서 같이 작동되고, 이, 어,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TDS는 이제 보안 담당자가 별도의 보안 인프라를 구축한 대신에 개발자와 운영자가 채택한 어떤 대부분 환경에서 같이 구현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TDS를 통해서 이제 보안 기본 사항이 다루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요 파이프라인 자체에서 이제 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필수 구현, 구현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테스팅 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앞에서 살짝 살펴봤던 이제 시프트 레프트의 개념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소스 코드 레벨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 시큐리티 컨트롤 레이어가 이제 쌓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TDS 접근 제어를 이제 한한했을때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 보안에 대한 부분, 보안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이 어. 이게 이제 어떻게 작성되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뭐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프로세스가 결과적으로 어떤 이제 뭐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절차가될 문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걸 따라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시스템, 시스템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컨트롤들이 정말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지만 제 TDS로 우리가 이 컨트롤들을 구현해 놓게 되면은 구현된 그 각각의 컨트롤들이 언제든지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가시성이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보안 팀에서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개발자 혹은 이제 어, DevOps 엔지니 모두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컨트롤들이 구현돼서 어,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 스테징, 이뭐 프로덕션까지 가기 전에 먼저 그 해당 문제를 픽스할 수 있는 그 해를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TDS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베이스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이스라인에 대한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개발자 운영자 어, 보안 담당자가 있으면, 이 모든 사람이 합의한 어떤 우리 시스템에서 최소한, 최, 최소한 이것들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최소 보안 요구사항이 어떤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된 탑 프라이어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베이스라인을 정의하고, 그러면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시큐리티 컨트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피릿 컨트롤이 되고, 이 컨트롤을 뭘로 구현한다? 테스트로 구현을 하는 거죠. 테스트를 구현하면 해당 테스트들이 이제 계속 그 생성이 돼서 쌓이겠죠. 그럼 이제 이 베이스라인이 이 테스트, 그 CRCD 파이프라인에서 테스트가 되게 되고, 이제 이 CRCD 파이프라인이 작동할 때마다 항상 이것도 같이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포가 실패되면 다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스탑되고 그걸 픽스하기 전까지는 어,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될 거고요. TDS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떤 발표 자료들은 여기 이제 줄리안 벤트가 그 발표한 이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찾아가 보시면 해당 내용들좀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이제 베이스라인을 정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베이스라인을 정하는 부분인데, 이 베이스라인을 이제 어떻게 정할 것인가? 네,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부분들 이제 타프라이올티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 개발자에서는 어, 네, 혹시 여기 그 어, 개발로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이제 다들 말씀이 좀 없으시긴 한데요. <웃음> 제 개발자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개발팀에서 탑프라이올티잡은다면 예를 들면 이제 소스 코드에, 네, 소스 코드에 어, 이제 어떤 크레덴셜이 포함되어 있지 않,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스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타 프라이오티다. 그 이제 운영팀에서는 뭐 되게 심플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잠시 예를 들었던 뭐베스터노스드의뭐 22번 포트는 이제 이, 그 회사 내부의 CIDR에서만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이라든가. 혹은 뭐 요즘에 뭐 SSH 키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뭐 시스템스 매니저를, 아니 시, 아 세션 매니저를 쓰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어, 그런 하나의 테스트, 그 시큐리티 컨트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보안팀에서도 뭐 여기도 이제, 어, 운영이나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뭐, 뭐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걸 어떤 가져간다거나, 예, 어, 혹은 이제 어떤 컴플라이언스적인 부분도 가져간다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 베이스라인을 정하실 수가 있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옵스 쪽에서는 뭐 저희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컨테이너 이미지가 빌드됐을 때 여기에 대한 뭐 스캐닝 작업이 반드시 이제 통과돼야 되는데 스캐닝이 돼야 되고 이 스캐닝 된 것들의 어떤 그 이제 결과가 뭐 크리티컬이나 이제 하이가 되면 이제 멈춰야 된다라던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베이스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범위를 넓히기는 되게 어렵고요. 그 해당 그 이제 스테이크홀더들끼리 어, 이런, 이제, 몇 가지 타 프라이어티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합의가 된다면, 이제, TDS 구현하는 게, 이제, 좀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 이제, 테스트에 대한 부분인데, 어, 이건 제 뭐, 코드에 어서 이제 떼온 건, 저희가 이제, 뭐, 샘플 코드에서 좀 떼온 건데, 이건 이제, ECR에서, 그, 저희 ECR에서, 지금 이미지 스캐닝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서 이제, 크리티컬이나 하이가, 어, 여기 이제, 스캐닝 작업, 결과에서 나오면, 이제, 어, 익셉션을 던지고, 제 결과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중지시키는 제 그런 샘플 코드 하나 가져온 거고요. 이런 것 자체가 하나 이제 TDS의 이제 베이스라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작성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지속적인 테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인 테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코드가 커밋되기 전에 이제 로컬 테스트라든가, 이제 뭐 CI 서버에서 TDS를 이제 호출해서 실행한다거나, 물론 이제 i n s 같은 게 사용될 수도 있고요. 이제 AWS에서는 코드 빌드가 사용될 수도 있고요. 네. 코드 파이프라인에서도 이제 뭐 람다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 빌드나 코드 파이프라인은 이제 이런 테스트 러너, 그러니까 TDS의 어떤 이제 테스트 러너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테스트 결과들이라는 것들은 이제 AWS면 뭐 시큐리티 어브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연결해서 보낼 수가 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TDS에서 테스트에 실패하면 이게 무조건 이제 반복하는 거죠. 다시 할 때까지.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우리 우리 대북스 조직에서 지금 TDS라는 관점으로 뭔가 어, 운영자나 개발자나 이제 시큐리티 담당자가 어떤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타프라이오티의 그 베이스 라인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도출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앉 뭐, 몇, 몇, 몇 가지, 이게 이제 뭐 되게 심플한 것들로 집은 건데, 이제 뭐 SSH 루트로그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뭐 이게 시스템에선 다 루트로그인이 비활성화되어야 된다. 사실 이제 대부분 뭐 클라우드에서 AMI를 만면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HTTP에 대한 뭐웹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HTTPS로만 통신해야 된다라던가, 뭐 관리자 화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VPN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거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 어떠세요? 이거 TDS로 구현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 AWS 사용자 모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워크로드가, 이제 DevOps 팀에 관련한 워크로드 리소스들이 결과적으로 클라우드에 다 올라와 있으실 거고, 클라우드의 모든 인프라는 이제 API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면은 코드로 다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네. 코드로 다 표현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 코드로 표현됐다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이 하나하나가 이제 시큐리티 컨트롤이 될수 있는 거고 이 코드가 표현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테스트들을 파이프라인에 녹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 어, 예상이 좀 되고요. 네, 그다음 베이스 라인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TDS라고 자체가 되게 범위가 넓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이 다 TDS의 버, 컨, 컨트롤 범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네, 뭐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예, 뭐, 뭐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는 뭐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한다거나, 뭐 이미지 빌드 뭐 빌드할 때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게 만약에 빌드에 디펜던시가 들어왔다면 그 디펜던시에서 이제 디펜던시 체으 이제 그걸 걸러내겠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되게 심플한 화이트리스트 예제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쉘 스크립트인데 보면 이제 그냥 되게 이제 예시라고만 보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i 리콰이어먼트 텍스트이있 파이썬 패키지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 불께 전 실행될 때 필요한 디펜던시에 있는 파이썬 패키지들인데 여기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퀘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버전 뭐 요즘 몇 가지 있지? 네, 이 버전 특정 버전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화이트리스트가 아니면 이제 XT 일로해서 네롤을 끝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파이프라인을 중지시키겠다. 네, 그런 식의 어떤 이런 거 하나 하나도 단지 TDS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파이프라인 막좀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어. 뭐, 이제, 개발팀, 뭐, 시큐리티 팀, 이제, 옵스 팀 있으면, 옵스에서는 또, 이제, 인프라이즈 코드를 또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제, ISC 같은 게 있으면, 사실, ISC로 뭔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저희 보면 테라폼도 많이 쓰시잖아요. 테라폼 쓰신다고 하면, 요, 테라폼의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템플릿들도, 야물파일들도,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 자체도, 여기 일 대상으로도 TDS를 구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에 특정, 이제, 팔러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어떤, 뭐 VPC의 특정 프로퍼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컨트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TDS의 테스트 러너를 태워서 우리 기준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패스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죠. 그 네, 다음, 뭐, 개발팀에 가는 것도 뭐, 시크릿 스캐닝이나 뭐, s c 의사 a s 부분이 있는데, 요, 이, 여기 에 있는 이제 많은 테스트들을 제 뒤에서 살짝 다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 뭐를 들면 이제 뭐, 시큐리티 팀에서도 이제 컴플라이스 코드를 한다면, 이 컴플라이스 코드에 이제 컴그도 이제, AWS 컴픽도 이제 저희가 RDK 같은 걸로 사용하실 수 있고, 코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가드 디테일 관련된 것들도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어, API 호출을 통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확실히 있거든요. 이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TDS를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TDS 영역이라고 구분해 보면 사실 다 TDS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TDS는 범위가 넓으니까. 네, 그렇게좀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어,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또 컴플라이스 코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컴,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 예를 들면 이제 컨테니어스 음, 뭐 TDS라고 했을 때이 TDS에 대한 이제 전체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컴플라이언스 코드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코드. 예, 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분 집합으로 볼 수도 있는. 아, 삐져비전면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코드. 예, 지금 스펠링 틀린 줄 알고. 예, 이것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컴플라이스 코드가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저희의 워크로드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인줄 가능해지는 거죠. 클라우드 안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고 또 규정 준수가 이 컴플라이언스가 꼭 저희가 이제 뭐 ISMS나 뭐 이제 그 어떤 뭐, 뭐 PCI DSS 이게 아는 게 지금 별게 없는데 PCI DSS 같은 것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정 준수들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 혹은 우리 팀 팀에서 필수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될수 있고 그럼 이걸 뭘로 구현할 거냐 TDS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긴 한데 예. 이 TDS라고 하는 게 되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제 이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 고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뭐 이제 인프라즈 이 코드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은데. 이걸 제가 이제 북미 기준으로 좀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제 북미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면, 어 상대적으로 이제 컴플라이스 컴플라이언스 코드도 되게 높아요. 이 빨간색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코드인데, 되게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예, 물론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 코드는 뭐 AWS의 뭐 컴피 같은 도구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 이제 이 TDS라고 하는 관점 관점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이, 자동화된 어떤, 이제, 그, 도구들 이용, 도구가 될수 있고,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져왔을 때, 상당한 이점으로, 이런,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용들, 이게 이제 아마 ISMS에 있는 내용들일 텐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최대한 이제 구현을 할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하 AWS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API로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 API로 액세스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그 시큐리티 컨트롤 테스트를 만들고 테스트를 테스트 러너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시행할수 예.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t d s 연관돼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여기 이제 관련돼서는 이제 뭐뭐 뭐 여기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일, 이제 여러 가지 예. 이게 뭐 컴플라이언스 진짜 어떤 이제 규,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얘기하는 컴플라이언스일 수도 있고 이제 내부의 어떤 규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AWS 안에서는 어, 이런 아, 어, 제컴퓨그나 이제, 이제 뭐이 클라드 여기 이제 가드 클라우드 포메이션 가드, 그러니까 CF 가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이런 거 구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수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컴피그를 고려하신 다면 이제 IDK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거 좀 키워드로 찾아주셨다가 이걸 어, TDS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c i c d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c i c 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DevOps의 어떤 주요 핵심 그런 가치들이 구현이 될 텐데, 어, 결과적으로 이제 c i c d 파이프라인 자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 결과적으로 테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테스트에 대한 부분인데, 이 테스트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TDD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DevOps의 넥스트 단계로 TDS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런 이제 소망이고요. TDS는 어, TDD와 다르지 않다. 다만 이 테스트하는 것이 이제 시큐리티의 컨트롤에 대한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 CI/CD 자체 파이프라인의 보안에 대한 부분들그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도 인프라스트럭처 때문에 이제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 각각의 이제 이 빌드하는 서버 게 물론 AWS 코드 시리즈 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빌드 서버라는 게 이런 게 별도로 없이 매니지드 서비스 를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보안 관화가 필요하고 또이 CI/CD 파이프라인 흘러가는 이제 아티팩트들에 대한 어이어 어,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아까 이제 저희가 TDS 얘기할 때 이런 부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되게 많. 이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이다 우리 욕심에 다 구현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일이 되고 각각의 것들이 상당한 그툴체인들을 가지고 있,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가 이런 이제 복잡한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걸 뭐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이걸 하시라는 겁니다. 타 예, 프라이오티를 정하자. 프라이오리티. 예를 들면, 뭐, 탑5라든가, 탑10이라든가, 아, 우는 탑3부터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하셔서 하나씩 늘려가시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제 또 이런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어, 지금, 어, 이, 지 같은 경우에 이제, 어, 떤 테스트를 진행하고 계시냐. 물론 이제 보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그랬을 때, 뭐, 대부분 TDS는 다 진행을, 아 아니, TDS가 아니죠. TDD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뭘, 어떤 걸 하고 있냐를 하면, 아마 부분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뭐 TDS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비슷한 것들이 아마 작동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이 CICD 파이프라인을 타고 흘러가는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팅 도구 프레임크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되게 낯서신 것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익숙하신 것들도 있을 겁니다. 뭐 사스트, 다스, SCA 같은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이 이 테스팅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스트나 이제 SCA나 다스트뭐 IST 같은 것들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예, 여기 이제 심플한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여기 여기는 이제 AWS 코드 시리즈를 사용한 파이프라인인데 코드 커밋 터로 오고, 코드 빌드로 오고, 이제 빌드 단계에서 이제 이미지 만들고, 디플로이에서 뭐 테스트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보내는 이제 단순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추가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시큐티 팀이 이제 관여, 데 p 스 파이프라인에, 그, CRC 파이프라인에, 어, 본인들의 어떤 시큐티에 대한 어떤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단계별로 갈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어, 이, 이 것들 많이 쓰실 텐데, 이제, 어, 개발팀에서 커밋하기 전에 시큐리티 스크릿에 대한 더 스캐닝을 진행시키게 한다거나 여기에 뭐 소나큐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소나큐브 같은 것도 사용하신다거나 혹은 이제 뭐 상용 툴들도 되게 많은데 상용 툴도 좀 되게 비싸긴 하죠. 그리고 뭐 이제 약간 토탈 솔루션으로는 뭐 이제 긴랩에서 제공되는 것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단그세세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스캐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결과적으로 이제 이 코드 빌드나 코, 코드 커밋 단계에서 이게 정적 테스트들을 진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일종의 이제 사스트라고 하는 정적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을 텐데, 어 일단은 이제 사스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이런 이제 AST 지금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트를 이제 줄여서 이제 AST라고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이제 이 AST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그 DevOps 파이프라인에 녹이겠다고 했을 때, 고민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CICD에 얼마나 쉽게 통합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스트 도구들 돌려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펄스 파티티브가 되게 심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튜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튜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우리가 그, 이제, 하, 그, 어, 그걸볼 것이냐,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 이제 테스트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게 사실, DevSecOps에서 우리가 DevOps 파이프라인의 속도,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보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게, 액션을 해야 되냐, 아니면 좀 무시, 이근호해도 되는 부분이냐, 약간 이제, PulsePositive랑 이제 비슷하게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SAST에서 이제 봤을 때, 이 SAST는 이제, 스테틱하게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 아마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많이 그 운영하셨던 분들은 이제 IBM 앱 스캔이나 앱 스캔이나 이제 HP 포티파이 같은 도구들도 많이 쓰셨을 텐데 그런 애들이 이제 오탐 가능성도 사실 비싼 툴들도 어느 정도 있죠. 그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 이게 튜닝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발자 머신에서 이제 실행시킬 수도 있고 CIA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대부분 이제 이런 사스트 도구들은 좀 인테그레이션이 좀 쉬운 편이고 이제 속도도 되게 빠르고 자, 이제, 펄스 파시티브만 약간 고려하다 보면은, 이제, 정도 괜찮고, 네, 액션 어빌리티의 관점에서는, 이게 뭐, 코드별로 이제, 뭐, 이슈를 계속 찍어내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단순 워닝인지 무시해도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 직접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상용도구들, 뭐,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제 오픈소스 도구들도 있고, 랭귀지별로 이제 뭐 반디시나 뭐 루비 쪽에 뭐 브레이크맨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PHP 스탠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ID랑 ID랑 이제 통합 개발환경이랑 통합도 많이 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클립스의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된다거나 네,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구들 하나하나 를렇 뭐 되게 자세히 보기엔좀 어려운 시간이긴 한데 이 도구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정리해봤고요. SC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아, 어, 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 이게 이제 오리지널 애널리시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OSS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이제 뭐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에 어소시에이트 된그 오픈소스 패키지들이 사실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 패키지들이 이제 이 CV를 가져올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자바에, 어, 뭐 이제 그, 뭐 있죠? <웃음> 자바에, 뭐, 예를 들면, 뭐, 자바, 뭐, 예전, 너무 옛날 얘기니까, 자바 커먼즈 패키지에 있는 어떤, 이제, 어, 자료 파일에, 어, 버전 몇 회에서는 어떤, 어, 이제, 이 취약점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하는,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고,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테스트들도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SCA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형태의 테스트고, 이제 아까 봤던 이제 파이트리스트 테스트는 사실 이제 SCA 일종으로 볼수 있는데, 어, 이런 테스트 도구들이 저희 OASP라고 그 하죠. 이런 데에서 이제 도구들이 이제 뭐, 디펜더시 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실 수가 있고, 어, 이제 뭐, 시큐리티, 그, 그,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정적 테스트 부분에서 이제 스크린 디텍션에 대한 부분들 보면 뭐, API 키라든가 AWS의 이제 액세스 키 같은 것들, 예, 뭐, 클라이언트 스크릿이라든가, 뭐, SS 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스캔할 필요가 있겠죠. 요 스캔에 대한 도구들이 있고, 여기서 이 저희가 일단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 간단하 있다가 다시 그 데모, 할, 데모 시간을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단계를 이제 어느 정도 신경 썼다고 하면, 이제 이미지 스캔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신경 쓸 수가 있는데, 어, 이미지 스캔은 저희가 이제 끝에 좀 살펴보고, 이제 다스트 관점에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스트랑 다르게 볼수 있는 게이 사스트는 이제 정적인, 정적인 검사잖아요. 스테틱한 검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나온 어떤 결과들이 되게 이게 높다는 거죠. 펄스 파지티브가 높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 다스트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리얼 익스플로, 어, 익스플로이터블 하다는 거죠. 실제 이게 런타임에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런타임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다스트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발생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수 있는 거죠. 이 테스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다스트 툴들이 이제 뭐 오픈소스, 오픈소스 된 것들은 좀 올드 패션들 한 것들 좀 많긴 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최근에 어떤 이제 SPA 같은 싱글페이지 애플리, 케이션 같은 것들은 좀 테스트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이제 대부분 이제 다스트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이제 OWASP 베스트, 어, 탑 10을 많이 테스트를 합니다. OWASP, 예, 요거 이제 탑 10을 테스트를 많이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툴들이 이제 별도의 API 키 같은 걸도 제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CI/CD 파이프라인 어, 태울 때이 요 단계에서 이 API 키를 가지고 이제 이 우리 테스트한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를 어디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보내서 거서 기 이제 실행시켜서 요 실행된 그 열린 포트에다가 뭐 이제 오와스프 어, 테스트 를 진행한다거나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리턴하는 이런 구조의 어, 이제 그런 실행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제뭐 와스프 엔젠 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벌프 엔터프라이즈 커머셜 버전 같은 경우 는 API 제공을 해서 이제 API 테스트 이제 인테그레이션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월란패스트 같은 경우도 여기 이 API 제공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퍼징 같은 것도 테스트하고요. 퍼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인풋 값을 받을 때뭐 우리가 이제 스트링으로 어떤 값을 받는데 여기다 뭐 이상한 값들 다 밀어 넣는 거죠. 어뭐 서브밋 할때뭐 이상한 어, 말도 안 되는 문자들 밀어 넣었을 때 얘가 문제 없이 작동하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테스트를 할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음. 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s a 보다는 이게 높아요. 이게 실행 시간 이좀더 걸리는 경우도 많고 이제 어, 정확도 측면에서는 이게 s a 에서는 이제 이걸 내가 오리가 났을 때 진짜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이런 게 약간 캐천일 수가 있는데 어, 이제 다스테에트나온것도 진짜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 그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은 뭐, 이아스트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아스트는 되게 좀 비교적 최신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 성격이고, 사스트랑 다스트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둘다할수 있는데, 그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의 어느 시점에서도 이제 테스트로 꼽힐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점은 이제 다스트 같은 경우 이제 런타임 환경에서만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지, 이게 소스코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iast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소스코드로 뭐, 저희 디버그 하듯이 해당 문제를 읽히는 소스코드 그 라인으로 이제 딱 날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도구들 많이 제공합니다. 이제 뭐 많은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상용 툴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들 을 계속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제 늘려본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 관련된 도구들도 쭉 있고요. 스캐닝 뭐이 도구들. 컨테이너 이미지 스캐닝 뭐 OWASP 제공된 이제 런타임 테스트 하는 애들, 네. 컴플라이언스 코드 도구들. 네. TDS 영역을 확장시킬 수가 있고. 아 어,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뭐 데모라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저희 그 워크샵일 어, 워크샵이 하나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 데브세곱스 이제 이 어, 워크샵이 영문 된게 있고요. 어, 이 저희 최근에 저희 팀에서 저랑 이제 정우철 선생님하고 같이 번역해서 한글로 만들어 놓은 이제 지금 아직 퍼블리시 한건 아니고 이제 심플하게 저희가 좀 핵앤디 그 이용해서 어, 이렇게 워크샵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워크샵 링크를 이제 나중에 접근해 보시면 은이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파이프라인은 실제로는 이제 AWS 코드 시리즈를 사용했지만 어, 코드 시리즈를 사용했지만 이거랑 사실 우리 어, 시리즈, 예, 시리즈 사용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이디어들은 어, 우리가 뭐이 코드 시리즈 를 사용하든, 뭐 젠키스를 사용하든, 이제 어, 어떤 어떤 것들 사용하든 사실 이제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코드 시리즈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TDS 관점으로 보면은 이 TDS를 적용시키는 어, 어떤 테스트 러너로 이제 코드 빌드를 사용한 거고요. 음, 코드 빌드 를 사용한 거고, 이 코드 빌드에서 지금 테스트하는 것들이, 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디벨로퍼가 있고, 커밋하게 되고, 이제, 커밋하게 되면은, 이, 리파이터리에 이제, 도커 파일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죠. 도커 파일에 대해서, 이 도커 파일에 대한 어떤, 이제, 시큐리티 스캐닝, 그래서 이제, 아, 하도 린트라고 하는 이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아, 스캐닝 하는 어떤 예제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이제 뭐 도커파일은 도커파일이고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어떤 이제 AWS 스크릿이라든가 우리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제 그런 패턴의 비밀 문자들이 있다. 그걸 또 스캔하기 위해서, 어, 이제 여기또 오픈소스인데, 어트 이게 발음을 잘 못했어요. 예, 트루플 호그라고 하는, 네, 이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 이제 문자를 스캐닝하는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앙코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지 스캐닝하는 도구죠. 근데 지금은 ECR에서는 이제 클레어 기반으로 어,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이미지 빌드하실 때 태우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e c r 에그 스캐닝까지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마지막 이제 빌드된 예, 코드 빌드에서 빌드된 이 이미지는 어, 여러분들 이런 이제 네 가지 테스트를 다 거치셨잖아요. 물론 이제 요 테스트를 이 보안 컨트롤을 다 거치셨다고 하더라도 이 빌드된 이미지에는 100% 이미지가 100% 안전하다고 우리가 어, 확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많은 취약점들이 제거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어, 간단하게, 이거, 지금, 지금 이제, 제가, 어, 테스트 하느라고, 취약점을 다 해결해놔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빌 릴리즈 체인지에서 이제 빌드 돌리면은, 다 정상으로 나올 텐데. <웃음> 네. 요거를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어, 제가 워크샵 페이지를 미리 띄워놨는데요.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게 있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테스트 러너로 코드 빌드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드 빌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빌드 스펙 파일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하실 때, 뭐, 우리가 코드 시리즈를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뭘 사용하든, 저희는 이제 이 코드 빌드 스펙에 있는, 에서 이제 도커 파일에 대한 린트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이제 여기서 그 하도 린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도커 런을 통해서 그, 저희가 이제 필요, 그, 리파스토로에 있는 그 야물 파일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도커 파일 린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크릿 스캐닝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아까 어, 말씀드렸던, 네, 트루포그라고 하는 애, 이걸 이제 이용해서, 지금 파이, PIP로 설치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빌드 실행, 시행, 실행해가지고, 네, 미리 만들어진 어떤 그 저희가 사전에 제공된 그 컨디션을 이용해서 이제 그 체크하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커 파일 자체, 이제 이미지 취약점은, 음, 네, 여기, 앵코어를 이용해서, 이걸 도커런 해가지고, 해당 이미지를 이제 스캐닝 하는 방식으로, 이 스캐닝에서 성공하면은, 이제, ECR 레지스트를 푸시하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 이제 ECR 자체에, 어 저희 푸시할 때, 스캐닝 기능 켜실수 있잖아요. 예, 네, 푸시온 스캐닝인가? 네, 이거 켜시면은, 해당 부분에서 ECR에서 검사한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어, ECR은 이제 클레어 기반으로 오픈 소스 클레어 기반으로 요 거기에 취약점도 검사하는데 어, 앙코어는 이제 이 소스가 그 검사 소스가 이제 어떤 건지는 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제 뭐 ECR 걸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 이제 요거를 동시에 이제 어합 이제 그 레이어를 하나 더 두는 방식으로 이제 관리하시게 되면은 좀더 이제 아 어... 제 보안에 대한 걱정을 좀더 내놓으실 려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런 우리가 TDS를 많이 구현해 놓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대시보드를 보고 싶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시큐리티 허브를 같이 사용하시면은 쉽게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큐리티 허브에서 이제 API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이제 이런 이어 대시보드를 같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TDS 안에 이제 이런 코드들 넣으셔도 되고 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딱, 예상한 시간이 50분이었는데요. 52분이 딱 됐네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좀, 어, 좀 빨리 진행된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좀 예상한 시간은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일단은 이제 저희 준비된, 어, 내용들은 여기까지 좀 전달을 드렸고요. 네. 수고 좋은 세신 감사합니다. 혹시 네.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 TDS라는 거를 약간 이제 TDD를 확장한 개념인데 이제 보안 컨트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 CI/CD 파이프라인 같이 태운다 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안팀하고 또 개발팀하고 운영팀하고 얘기하시면서 이게 단계를 밟아 보시면 대보세곱스의 어, 어떤 시작점으로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런 좀 네, 한진님께 말씀드려서 좀 세션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질문이 들어왔요 DASD들을 쓰면 너무 많은 언러들이 나와서 위험도를 미디움 이하로 무시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AWS 고객분들은 어떤 식으로 제안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AWS 안에서 이 사스트나 다스트 도구가 사실은 없거든요. 없는데, 뭐 약간 비슷하게 보면 코드그루 같은 애들이 약간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코드그루 같은 애들 비슷,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제 사스트 투, 다스트는 사실상 이게 얼러팅이 나오면 그냥 흘리시기에는 좀, 어, 좋지 않으시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스트는 사실은 그거 이제 액션어블 아이템으로 가져가시는 게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AWS의 공식 가이드가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 하 이제 그, 거기 매핑된 서비스가 없,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스트는 어쩔 수 없이 내부적으로, 내부 역량으로 그, 어, 뭐라고 할까요? 그, 그걸 좀 그, 어, 튜닝을 하셔야 돼요. 어느 레벨로 이걸 우리가 그걸 그, 그, 어, 대, 그 조치해야 될 대상으로 가져갈지를 약간 튜닝을 좀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부적으로 베이스 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어, 뭐 그게 베이스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약간 저 TDS 연결할 때좀 말씀 그런 그 중요한 포인트, 타프라이트를 그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사스트에서 나온 얼로팅들은 사실은 이제 어운영팀과 개발팀하고 약간 이게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좀 스트리트하게 보다가 아니면 제어 그걸 레벨을 좀더 높이면서 가, 아니, 낮추면 조금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러퍼, 처음엔 되게 범위 넓게 보다가 이제 점점 좁히실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은 좀그 운영팀 약간 그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시큐 아마 그 사스트 툴마다 뱉어내는거에 레벨이 또 있을 거예요. 뭐 아까 말씀처럼 이제 미디엄이나 크리티컬 이런 있을 텐데 뭐 하이 이상만 보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내부적으로 좀 합의는 건그 조직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가져가실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튜닝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스트 도구들. 네. 감사합니다. 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웃음> 네. 더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예. 네. 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많이 공감이 되긴 하거든요. 이제 보통 대부분 인력이 부족하고 매번 서드 팀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얼럿들 매번 이게 진짜 얼럿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네, 처음엔 좀 이제 다들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 뭐 제가 이제 좀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 예. 그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 우리, 우리 조직의 탑 프라이오티 베스트 3이 정도에서 시작하시면은, 예를 들면은, 하, 이제, 네. 저, 이제 저랑, 저희 같이 이제 말씀 나눴던 어떤 이제 고객분께서는, 그거를 베스트 탑 중에 하나로 뽑으셨거든요 이게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 할 때, 네. 예. 이미지 빌드 할 때, 이제 보안 테스트를 거친 것들만 이제 푸시되도록. 이게 이제 그분들은 베스트라인으로 하나를 잡으셨어요. 예. 그건 네. 되게 좋은 접근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를 잡으시고 그걸 포커스하시면서 하나씩 늘리다 보시면 은 이게 결과적으로 다 자동화되잖아요. 네. 자동화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 레이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일이 들어가는 건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웃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좀 정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션은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